지구 침략 윙 렛츠 기릿 치킨 윙 치킨 윙, 윙 치킨. 안녕하세요 디레그 보고 있는 MCND의 캐슬제이 라고 합니다 곡 설명 한번 할까요? 지구 침략을 제가 나나나 앨범 때부터 준비를 했었죠? 네. 네 지구에 왔으니까 이 지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갖고 말겠다 비싸고 좋은 거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말 그대로 진짜 침략이죠 어, 여기 네.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갖겠다 내소낙이다 <웃음> 약간 이런 네, 느낌이죠 <웃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 <목소리> 군이 을 녹음을 오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들리세요? 아하 uh -huh. uh -huh. 그럼 막내군 우리 훅 한번 해볼게요 지구약빠에서 <목소리> 힘이 빠지면 안돼 약이 제일 강해야 되거든? 지구유 <목소리> <목소리> 지좀더알갱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약간 단단하게 네. 나왔으면 좋겠 don't know, I 더 o 해 t know, I 게 o n t know, I don't k n o 요 나와도 될것 같아요, 빙군. 오케이, 오케이. 후우! 생다 진짜. 아,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비이 들어갑시다. 그, 아, 비이는 한데. 제가 비이죠 그치. 어. 파이팅! 빅군은 마이크를 낮춰야 되나 봐요. 아, 너무 낮다 보니까. 알겠어 알겠어요. 지구를침략아지구를라냐야지구 <웃음> 지굴 지구를 침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주눅들었어 지굴 침략 지굴 침왜오그게야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이없게지는게 느껴졌거든 <웃음> <웃음> 지굴 침왜네 괜찮은 이 같아요 좋아요 좀... 뭐 너무 간지러웠어 아 진짜? 좀덜간지러워될것 같아 이 좋아 나도될것 같아요 안해줘 보셨죠? 이게 죽을 침략에 대해 더 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어, 디브리징 괜찮은 것 같고 우리 벌스 원하고 브릿지 화음만 다시 따 보자. 네, 가 볼게요. 네. 미지 다시 할게요. 예. 좀 약간 딱딱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지금도 좀 급하게 들리거든. 네. 어, 조금 더 여유 갖고 해도 될것 같지. 위에 우린 깊은 중. 호흡 소리로만 몇개해 볼게. 어? 네. 아, 신비하고 좋아요. 고미지 그러면, 화음 브릿지. 화음 브지 하고 폴라오는 가 굴인. 우 u 가 l out of the c o u 어 i n I don't think I deso. I d 네,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예 액션 장전. <웃음> 고생했습니다. 야! Yeah 뭐야? 우! 무시? 소어 야! 예 자, 자. 그러면 민재군 들어갑시다. 민재 렛츠 딜리. 민재 이름 빌더. 민재는 <웃음> 네. 디브릿지. 가볼게요 고공한 우주를 너무 호흡이 광이 많거든? 그래서 약간 좀광 한번 찍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쁘 거같고공한 우주를 느낌은 이게 잘 괜찮은데 중간에 박자가 살짝 안 맞았다 고공한 우주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다시 할게. 네. 너무 너무 빡세게 들어가면은 좀 별로일 것 같아. 들어볼게요. 가기? 아, 네. 지금 침녀. 지금 침녀.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 We would never keep up. 나 o w take out. Thank you. 다 h a n k y o 이 Thank 이 o u Thank you. t h a y o a h a h t <웃음> 여기 앉아야 될 그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뭐... 여기, 여기 앉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네 <웃음> <웃음> 긴장이 됐더라도날짜 <웃음> 없습니다 네, 아, 이겨내는 네. 게 프로입니다 프로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 지그또 급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급해, 좀 아, 네. 조금만 더 이렇게 네, 네. 알죠? 좀 약간 비장하게 네. 해 줬으면 아, 좋겠어. 아, 네, 알겠... 시작인데. 아, 인트로인데. 네, 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Go ahead and make it p u e d o n back up. Yes, r e going to 땡땡 땡. 이건 땡. 방금 건 땡.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기대할게요. 네. 네, 다시 할게요. 담백하게 진짜. 멋 있어요, 지금? 에이. 담백하고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 잘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네, 이렇게 마무리까지 고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팀예팀예팀예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나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아예 진짜 알았어요. 지구 아, 침략. 아, 아, 아, 네. <목소리도> 예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좋았어. 끝난 거예요? 네. 아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실게요. 네, 네. 이제 <웃음> 다 같이 들어가나요? 네. 대청, 대청, 대출. 대청, 대청, 대청. 일일단 <웃음> 두잇은 한 번만 하고. 아, 한번만 하는 거예요? 어. 오케이, 아, 오케이. 한 번만 하고. 제뭐 <웃음> 들려줘? 음. 왜요 왜요? 저 주물주물을 쭈글쭈글이라했어아 쭈글쭈글이라고 했어 아, <웃음> 우리 저음으로 하나 따자 둥근지 주물주물 we c a o it 오케이 예스 나도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okay. 예스 okay. okay. yes. Gonna take it 고생했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